안녕하세요. 소롱공인 t v 소장 방인선입니다. 어, 오늘은요. 보니까 저는 오늘 뭐 입주권하고 관련된 어, 세금에 대해서 잠깐 짚어드리려고 유튜브를 켰는데요. 어, 오늘 이 순간 보니까 우리가 안전한 이 정말 제그 재테크 투자가 어떤 건지를 한번더 생각하게 하는 일이 코인에서 벌어졌네요. 어, 루나코인이 상장 폐지가 됐어요. 한국은 뭐올 20일자로 그 폐지가 된다고 라 하던데 다른 뭐 외국의 바이낸스인가 어딘가 뭐 거기서는 어 폐지가 됐어요. 종이가 됐어요. 근데 그게 나름 괜찮은 코인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몇 억씩 코인의 수익을 내려고 루나한 종목만 몇 억씩 사신 분들도 계시네요. 오늘 뭐 전부 상장 폐지대가 종이가 된 그런 걸 오늘 봤습니다. 저도 조금 가지고 있었는데 미련 없이 그냥 툴툴 털었습니다. 마이너스 뭐 98. 몇% 프뭐 이래까지 가길래 그냥 버렸습니다. <웃음> 대신 금액이 크지가 않아서 그래서 뭐든지 분산 투자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이번에 또 하게 됐네요. 건 여담이었고요. 어, 오늘 어, 작년 11월 30일에 그 기재부 거기서 재정 이고 올리려고 하니까 어, 2021년 세법 개정안 국회 규획재정위원회, 거기서 의결된 내용이 있어요. 요, 여기 있는 자료를 제가 오늘 지금 소개를 드릴 거거든요. 2021년 세법 개정안 국회 규획재정위원회 의결. 어, 여기 내용 중에 1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세계발 지역에 투자를 뭘 하시거나 아니면 원주민이신 분들, 그런 분들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변경된 계획이 담겨 있었는데 제가 이 내용은 유튜브에 안스퍼드리고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 10페이지에는 입주권도 어그 고가 주택처럼 12억이 넘는 건 그동안 9억이었죠. 12억이 넘는 건. 어 뭐 1주택 그 비과세 요건을 관처 이전에 2년 이상 갖춘 그런 입주권이라 하더라도 12억을 초과하는 거는 세금을 과세한다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어, 그다음 좀 내려가보면 11쪽에 뭐가 나와 있냐면요. 조합은 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어, 이 비과세 요건에 어떤 게 있냐면요. 어, 조합은 입주권은 딱 그것만 그냥 어, 하나만 가지고 있되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입주권이에 주택으로 2년 보유 만약에 조성 대상 지역 같으면 2년 거주까지 이미 그집그 입주권 그, 집, 그 입주권도 하나만 있더라도 주택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그의 연장선상의 입주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을 여기 이렇게 풀어놨어요 관리처분 계획인가 1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 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집을 한 곳에서 뭐한 2, 30년 그냥 거주한 그런 경우죠. 집으로 2년 이상 보유를 한 그런 경우에 이게 제요 관리처분인가 가난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재개발을 한다고 평생 살아온 그 집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 그런 경우에 그동안 비과세를 해줬거든요. 주택열 비과세하듯이 그렇게 해줬는데 어 그게 요 요건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제 그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을 해서 다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입주권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던지 아니면 그냥 1주택만 가지고 있던지 그거 외에 1주택만 갖고 있던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나와 있네요. 개정안. 그동안은 현행은 1조합은 입주권. 아까 바뀐 거 말이죠. 2년 이상 보유인 거 그게. 입주권으로 바뀐 거 외에 다른 주택이나 조합은 입주권만 안 갖고 있으면 2년 이상 보유했던 주택이 입주권 바뀐 요거를 그냥 비과세를해 줬고 그러니까 어 입주권 하나 있고 아무것도 없던지 이 말이고요. 어 근데 이제 요거는 다른 주택이 아예 없고 그다음에 입주권 도없는거브라스 엔드 순양권도 안 가져 있어야 되던지 어 요렇게 하나 바뀌었고요. 어 그다음에 두 번째 바뀐 건 이제 뭐냐 했더니, 바뀐 게, 어, 원래는 아까처럼, 어, 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그동안은 아까 입주권 그것만 있던지, 두 번째는 그 입주권 외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그 입주권 외에, 집 하나만 더 있는 거를 허용했어요. 왜냐? 그집 팔고 나중에 이제 이사를 가야 되니까, 그집 지을 동안에. 그래서 집 하나 가진 것까지는 그 집을 산 날로부터 3년 안에, 입주권을 팔아도 비과세를 해줬어요. 일시적 그이주택처럼 이렇게 해줬는데 이게 바뀌기를 그동안은 뭐 집안에 가지고 있는 그거이기만 하면 됐죠. 근데 개정안은 1조합은 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 이렇게 돼 있는데 분양권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한 거예요. 집만딱 갖고 있는 경우 뭐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집에는 갖고 있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분양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해놨죠. 요래 뭐 놨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이 분양권은 언제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냐 했더니 우리 원래 처음에는 2021년 뭐 이렇게 그 이후 그 분양권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 동안 근데 이게 바뀌기를 1년이 더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올해.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부터 여기에 해당되는 분양권인 거예요. 이게 바뀐 거예요. 그동안 우리 양도세에 들어가고 이런 거는 2021년 1월 1일 이후 그 취득한 분양권이었잖아요. 그런데 입주권을 아까처럼 어, 비과세를 막 따지고 이렇게 할 때는 올해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 아니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근데또재밌는건 여기 보면요. 시행을 언제 하느냐. 2022년 1월 1일 이후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 입주권부터 적용을 한대요. 그러면 맨 밑에 있는 이한 줄부터 잠시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곰곰 잘 생각을 안 해보면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조합은 입주권부터 취득 적용을 한다, 라고 하면, 어 이렇게 하면요. 어 예를 들어서, 어디를 예를 들어볼까요? 뭐, 양정삼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양정삼. 관리 처분 벌써 작년 그 이전에 났죠? 재작년이던가? 갑자기 헷갈리는데요. 어 하여튼, 올해 관리 처분 난게 아닙니다. 작년 12월 31일 그 이전에 관리 처분 인가가 났죠. 그러다 보니, 어 만약에 양정 1구역 조합원 입주권을 지금 갖고 계신 분, 그러니까 한 10년 이상 주택으로 살았는데, 그게 관리 처분 인가가 작년에 났잖아요. 그리 되면 작년에 그건 취득한 입주권이 되겠죠. 어 그렇게 취득한 그 입주권이, 어 올해 만약에 저희 그 초롱부동산 옆에 어 양우 내 아내가 지금 입주장이에요. 여기에 이제 일반 분양권 물건이 또 하나 매물로 나와있거든요. 어, 등기를 치고 팔게 되면 주택은 2년 안에 그 세율이 1년 안에 70%, 70% 2년째 60% 플러스 지방세가 부과되가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어, 이제 그게 어, 분양권을 올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게 되는게 되잖아요. 분양권이 그러면 그 분양권을 만약에 하나 사가지고 갖고 있게 된다. 그러면 입주권을 올해 이후에 취득하는 조합은 입주권 같으면 그 분양권 때문에 비과세로뭐 팔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마지막이 한 줄이 작년까지 관리처분인가가 나서 입주권으로 바뀌되 관리처분인가를 이전에 2년 이상 충분히 주택으로 보유하고 조정지역 같으면 거주까지 충족한 비과세 요건 충족한 그게 관리처분이 나서 입주권을 바뀐 경우에는 작년까지 그렇게 바뀐 경우에는 이게 지금 적용 안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분양권이 있어도 그 입주권은 입주권이지만 비과세로 팔 파는 게 가능하다는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아직 예를 들어 문연삼을 예를 들어 볼게요. 올해 아마 관리처분 인가가 날 거예요. 한 6월쯤에 어 그러면 어, 문연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입주권을 취득하는 게 되잖아요. 관리처분이 올해 나니까 어, 물론 한 5년 전부터 아니면 10년 전부터 오래 거주하셨던 원조합원이셔서 문연 그 상구역 하나만 있을 경우에 어, 보유와 거주를 충분히 해서 어 거집 그 하나만 있다면 비과세, 인대 비과세 인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오래 관리 처분이 나서 입주권이 된 거죠. 어 이랬을 경우에 어 이분이 만약에 문년 3인제 철거 할 동안 이사를 나와야 되잖아요. 어 그거는 아까 올해 입주권이 됐습니다. 여기 요 이후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가까이 에 있는 양운 내 안에 있는 분양권을 하나를 샀어요. 분양권을 샀어요. 그러면 2022년 1월 1일 이후 지득하는 분양권이 되죠. 이렇게 샀을 경우에 그문현3 구역이 비가세로 팔아지느냐 안 팔아지느냐 그거 따져보는 거예요. 어. 여기에 보면 아까 그 입주권이 주택 비과세 요건 갖춘 게 입주권으로 바꾸, 바뀐 경우에 어, 그 입주권이 비과세 되려고 하면 주택만 한 채를 갖고 있어요. 주택 허용되는 게. 어, 여기에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는 걸로 한정을 한다고 라 해놨는데 이분양권에 올해 입주권으로 이제 바뀌는 신분의 비과세 요건 갖춘 그 입주권은 올해 지도하는 분양권은 여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요. 그러면 그 무년 3은 비과세로 알고 샀다가 과세로 양도하는 사달이 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대연 3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셨던 조합원이 대연 3부역은 2019년 4월 1일 날 관리처분인가가 났습니다. 그 전에 한 10년간 거주하셨던 분이 지금은 만약에 전세로 옮겨가 계시다가 주변의 양후에 그 일반 분양권이 하나가 나와서 가격이 너무 좋네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분양권 을 하나를 샀어요. 하나를 샀어. 이게 지금 입주장이거든요. 그 분양권 등기치고 곧바로 이제 어집 등기가 될 거예요. 분양권 신분으로 매수를 하고 왜냐 그분이 아직 그 입주 잔금을 안친 상태로 파는 분양권이니까 뭐 대연 3구역 입주권 가지신 분이 비가세 요건 갖춘 입주권 가지신 분이 양훈이 안에 분양권을 가격이 좋아가 샀어요. 분양권이에요. 똑같은 케이스죠. 문연삼 올해 관리처분 나는 걸 가지신 분이 양우를 아까 살 때는 그거는 문연삼 팔때 과세였습니다. 근데 대연삼은 이미 2019년도에 관리처분인가가 나서 입주권이 됐어요. 그 입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 똑같이 양우내 안에 분양권을 삽니다. 그러면 그분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도하는 입주권부터 적용되는 거에서 벌써 제외잖아요. 왜냐 작년 이전에 입주권이었던 걸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입주권은 하나만 있다면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고 그런 분이 이걸 산다. 그럼 적용 안 되겠네요, 맞죠? 같은 법 이런 문구인데 요 문구를 문구 그대로 해석을 해서 접목을 해서 붙이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건 이미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의결이 됐으니까 2022년 1월 1일도 이미 지났고 그죠?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오늘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어, 유튜브에 이렇게 앉았네요. 어, 한번더 정리하면요. 어, 조합은 조합은 입주권을 작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그 하나만 있다면 비과세 요건 갖춘 걸 매수한 주택이었다가 관리처분 난 입주권이겠죠. 그게 작년 말일 이전에 관리처분 인과가 나서 입주권을 보유한 원조합원은 올해 이후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분양하는 일반 분양권을 취득을 만약에 하셨다. 그러면 그거는 별 상관없이 그냥 비가세로 그 입주권이 처분이 가능해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현재 사는 매수하는 분양권은 양도할 때 주택수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서가 아까 달려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입주권은 비가세로 처분이 가능하고. 근데 똑같은 사례로 올해 관리 처분이 나는 문현 산구역 여기에 집을 한이동안 거주하셨던 조합원이 관리 처분이 남으로 해서 입주권이 바뀌었어요. 그분이 이사를 하려고 만약에 인근에 있는 양훈의 안에 일반 분양권을 매수를 하셨다. 그리고 등기가 나고 이제 입주를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과세라는 뜻입니다. 문년 3은 비과세 처분이 불가해요. 그거는 입과 입이 만나면 제가 사고 난다는 영상을 올려놨죠. 그것처럼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이고 쉬운가 싶지만 어마어마 사실은 이게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뭐 적용을 알고 나면 식게할수 있지만 모르면 어버버하다가는 세금폭탄일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네요. 어 지금 보니까 뭐 글로벌 전 세계가 자산을 지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게 지금 되었어요. 주식 코인 뭐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나코인이 아예 뭐 상장 폐지가 됨으로 해서 어제 그제 뭐 각종 알트코인들이 쫙 빠졌어요. 그러더니 정말 이렇게 타이가 상장 폐지된 건 아예 상장 폐지가 됐고 또 살아나는 거는 또뭐쫙 하루 만에 50몇% 올린 것도 있고 한마디로 늘뛰기를 하네요. 이렇게 불안한 그런 어떤 그 어, 금융시장 쪽의 재테크는 정말로 공부가 많이 되고 어 그런 분이 아니시라면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더군 한 종목이 몰빵해 가시고 이러면 안 되고 그런 분들은 그래서 부동산이 안전자산 안전자산 이러는 것 같아요. 부동산 중에서도 세금으로부터 또 안전하게 내 재산을 지키려면 우리가 오늘처럼 아까 입주권인데 어떤 경우에는 비과세 어떤 경우에는 과세 그러면 그 비과세가 되려면 뭐를 사야 되나 뭐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씩만 공부해 놓으면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재산을 그래서 뭐 얼른 들으면 뭐 지겹기도 하고 긴가 싶기도 하지만 또 알아두시면 다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어, 도움 되신다면요. 어, 초롱부동산 유튜브를 다른데 같이 공유해 주시면 그게 사실은 제일 많이 도움이 됩니다. 서로 같이 도 아는 건 나누면 좋잖아요. 어,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노출율이 이렇게 맞춤 영상에 노출이 잘 된대요. 그렇게 또 도와주시면 감사하고요. 어, 구독은 한 번만 눌러 놓으시면 그거는 무료거든요. 한 번만 눌러 놓으시면 그 다음 영상을 조금 손쉽게 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주 유튜브에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그런 소장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참 책을 한건 내어볼까 하는 지금 좀 제의가 들어와 있어서 한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책이 혹시 이제 마무리를 제가 끝까지 하게 되고 책이 나오게 되면 그것도 좀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제 버킷리서터에 어, 석사학위를 이제 마무리하고 나면 책을 내는 게제 버킷리스트에 있어요. 제가 재개발 쪽 관련 책을 사실은 한번 좀내 아는 그 부분 막좀 정리도 하고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해서 해볼라 했는데 세금 쪽 관련해서 책을 마무리를 잘하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가 되면 그건 또 따로 또 소개를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퇴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